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 계시나요? 오늘은 제가 성탄절에 관련된 슬픈 전설이 아닌 핵... 틀어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북이 분단 상황이 지속할 수밖에 없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죠. 바로 메가더의 성탄절 대공세 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불법적으로 남한을 남침했습니다. 속절없이 밀린 한국군과 미군은 이후 낙동강전선에서 우주방어선 을 펼쳐가지고 간신히 북한군을 막아내고 인천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역전시켜가지고 다시 38선 이북으로 북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콤파이프 물고 평생 중이병이 시달리다간 더글라 더글러스 메가더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더글러스 메가더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가지고 엘리트 코스를 밟고 육사에 간 사람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기공자용 엘리트 장교죠. 그의 부모님은 그가 잘되기를 바라면서 분의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일종의 헬리콥터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메가더는 유능하지만 굉장히 독선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관종 기질이 넘쳐나는 그런 장교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정말 군에 안 어울리는 사람이었고 잘 되면 기자들 앞에서 자기 자랑 늘어놓고 안 내면 은남 탓으로 자꾸 돌리고 부하 탓 상관 탓 하는 덕분에 군에서는 정말 뭐 동기들이건 부하들이건 상관들이건 내가더 이름만 들으면 학을 뗄 정도로 악평이 자자했어요. 한마디로 안심장교였던거죠 그래도 유능한건 어디 안가가지고 1차 세계대전 에 참전해서 꽤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장군의 직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곧이어 세계대공황이 터져가지고 먹고살기 힘들어진 1차 세계대전 참전자들이 참전수당을 지급하라고 치위일 보너스아미 사건이 터지 됩니다. 이때 메가더는 독선적인 성격을 참지 못하고 땡크를 동원해가지고 참전용사들을깔아뭉개버렸죠 그렇게 해서 보너스아미 사건은 미국판 천암문 사건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당연히 전미가 병악을 했어요. 어떻게 천정용사들을 갖다가 땡크로 깔아뭉길 수가 있나 해서 책임소재를 물어가지고 메가더는 당시 미국의 식민지이던 필리핀의 총독으로 다천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용하게 군생활을 마감할 예정이었어요. 일본군이 날뛰지만 않았으면 말이죠. 일본은 1941년 진즈만을 공습하고 곧바로 난방 작전의 일환으로 필리핀을 쳐들어와서 점령하기 이르릅니다. 이때 메가던은 필리핀에서 탈출하면서 기자들에게 유명한 말을 남겼죠. 다시 돌아올 뿐이다. 크... 이런 중입병 돋는 훗날 터미네이터 2의 알비벳급의 멘트를 침으로써 메가던은 순식간에 타 장군으로서 급부 상황이 됩니다. 이후 해평양 전쟁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면서 일본군을 무찔러주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미드웨이 회전으로 전세를 동점으로 만들었고 바다의 카나이전투를 통해서 일본군을 무찔음으로 일본군은 세에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의 약속대로 필리핀에 다시 들어가야 되었습니다 원래 미군이 필리핀을 치려고는 했었어요. 당시 중국도 일본과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군이 필리핀을 먹고 대만을 먹은 다음에 중화민국군이랑 같이 중국 영토에서 일본을 몰아낸 다음에 일본 본토를 공격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1944년에 일본의 대륙 타통 작전으로 인해 가지고 중화민국군이 일본군한테 개박살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실 필리핀을 먹을 필요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더는 자기가 약.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 근데 자기만의 약속이지 근데 남들의 약속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인 루즈벨트랑 머가리 짓뜯고 싸우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면서 빠락빠락 우겨가지고 결국 필리핀에 미군이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을대체았죠 기자들 앞에서 똥폼 잡고 나 다시 돌아왔다고 이야기한 것도 덤이었고요. 전쟁이 끝나고 일본은 패전했습니다. 메가도는 일본의 진주한 연합군 최고사령관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원래 미 국방성에서는 맨날 잘되면 자기 탓, 안되면 남 탓하고 부하들 전공을 갖다 지걸로다 뺏어가는 메가도를 진짜 보기 싫어했었어요. 백악관에서도 메가도가 맨날 백악관을 무시하고 존중을 안 하니까 엄청 문제시했었고요. 그래도 뭐 전공은 또 많이 세웠고 필리핀 자기 욕심대로 간거 빼고도 말이지. 그리고 당시... 언플 하나는 끝내주게 잘해줘가지고, 미국 국민들이 유럽에 알제나워가 있다면, 태평양에는 레가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숭배를 하는 분위기였거든. 인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합군 최고사령관이자 일본을 다스리는 연합군 군정청 사령관으로서 조용히 군생활을 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그래서 그는 연합군 군정청 GHQ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GHQ 막부의 쇼군으로서 일본을 다스리게 됩니다. 일본 역사상 최후의 쇼군이자 최초의 외국인 쇼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일본에서 군생활을 마 아나 했더만 이 북한 노무 식끼들이 갑자기 남침을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일단 보낼만한 인재는 그 옆에 일본에 있던 메가도밖에 없었으니까 메가도 보고 유엔군을 이끌고 북한군을 처보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모든 미군들이 다 그러했듯 북한군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대전참무기를 지어주지 않은 채 부대들을 보내가지고 24사장과 스미스 특임대를 중미령, 오산, 수원, 대전에서 쪼르르 말아먹고 사단장이 호로로 잡히는 대참패를 경험합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 국방성에서는 이야기했어요. 너 역전의 노장이라며 이거 좀 어떻게 해봐. 그래서 메가더는 일단 전선을 낙동강으로 축소해가지고 여기서 우주 방어하면서 막으면서 동시에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덕분에 허리를 끊어버리기로 합니다. 그러나 부하들은 반대가 극심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뻘창이라가지고 여기로 상륙했다가 뻘밭에 갇히면은 꼼짝없이 기관총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진언이었죠 그러나 메가더는 안되면 되게 하라라는 식으로 부하들을 닦게 결국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유엔군을 건 도박이었죠 놀랍게도 이 도박은 성공했습니다 낮은 확률을 뚫고 말이죠 그런데 이는 부하들의 철저한 준비와 동시에 북한이 미군의 상륙작전 역량을 굉장히 우습게 보고 인천을 무주공산으로 두는 그런 병크를 터뜨린 게 맞물려가지고 일어난 대성공한 도박의 예였습니다 메가도가 자랑은 맞아요 어쨌든 성공시켰으니까 이렇게 운 좋게 도박을 성공시킨 메가도는 신이 나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방방 뛰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등등해졌죠. 또다시 한번 도박을 기획합니다. 상륙작전 덕후답게 원산에 상륙해서 북한군의 허리를 한번더 끊어주는 거였습니다. 부하들은 인천과는 달리 원산에는 이미 상륙작전에 대비해가지고 기뢰가 굉장히 많이 깔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소외하려면 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육상병력으로 밀고 가자고 제안을 했지만 메가더는 이미 한번 성공했었으니까 기세등등해져가지고 까라면 까를 시전합니다. 결국 원산 상륙작전 자체는 성공시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기뢰원 을 소외하는데 시간이 일주일이나 소요가 돼 가지고 정작 상륙을 하고 보니까 이들을 맞이했던 것은 이미 북상 해 가지고 원산을 점령한 한국 군부대들이었습니다 어서오고 내가 더가 평양을 점령한 뒤에는 군대를 미 8군과 10군단으로 나눠 가지고 10군단은 함경도 8군은 평안도 방면으로 쾌속진군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어택당 찍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어택당만 찍어놓고 북쪽으로 쾌속진군을 하게 되면은 부대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할 수가 없고 또 간격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 정찰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만약에 역습을 당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고 중공군이 개입할 경우에는 호위선멸당할 수 있다는 위험도 있었지만 식군단장 알몬드 중장 같은 예스맨들이 더해지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유엔군은 북쪽으로의 회속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록강을 건너오던 중공군 사령관 펑도아이는이 장면을 보고 퇴제를 불렀죠 왜냐 유엔군이 정찰을 경시하고 각 부대간에 틈새가 많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이 사이를 야간기동으로 치고 들어간 다음에 패러를 막아버리고 내복을 하면 완벽하게 유엔군을 섬멸해 버리고 공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던 거였죠. 그래서 중공군은 10월 25일부터 유엔군의 틈새로 빠르게 치고 들어가가지고 내복을 완료하고 유엔군이 완벽히 호위망 안에 들어올 때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공군은외복 도중에 대한민국 최고의 명장이라고 불리는 백선엽 장군의 1사단 병력들한테 걸려가지고 선발대 일부가 괴멸당 하고 백선엽에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포로들을 심문한 결과 백선엽은 이미 중공군이 측면과 테로를 막아버리고 준비가 완료됐다는 거 알게 되죠. 백선열은 곧바로 메가더에게 중공군 포위망 밖으로 병력들을 다시 빼 가지고 전열을 재정비한 다음에 천천히 밀고 올라가야 된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는 이렇게 얘기했죠. "Hey, 백. 중공군은 무슨 중공군이야. 우리 미군이 무서워 가지고 중공군이 어떻게 참전을 했겠어. 네가 피곤해 가지고 헛걸 본 거야. 아니면 뭐 팔로군 잔당이겠지." 백선협이 이렇게 아무리 중공군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메가더와 유엔군 사령부는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26일 이후에 유엔군은 완벽히 중공군의 매복지로 들어갔고 결국 여기서 완벽히 중공군한테 박살이 나가지고 다시 청천강 이남으로 밀려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공군의 1차 대공세였죠 유엔군은 중공군의 개입 소식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천천히 올라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중공군이라고? 어림도 없지 이 역전의 도장 메가더가 1950년 성탄절까지 전쟁을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는 부하들에게 지금 도망쳐 나온 길 그대로 다시 들어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 대공세입니다. 그 명령은 중공군 아가리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정신나간 작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하들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극렬히 반대했지만 내가 더는 마음무관내였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망할 게 뻔히 보이는데도 까라면 까야지뭐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은 1차 대공세와 똑같은 모양새로 11월 내내 뚜들게 맞고 이제는 두려 중군이 아예 와해되거나 괴멸되어서 무질서하게 도망가야 되는 상태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중공군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12월에 대대적인 공세로 전환해서 유엔군을 38선 이남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공군의 2차 대공세 입니다. 게다가 성탄절까지 전쟁을 끝내겠다는 공약과는 무색하게 경기도까지 밀려나서 해산병을 수습하던 유엔군에게 또다시 재앙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중공군의 3차 대공세가 곧바로 진행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서울을 중공군에게 내주고 후퇴한 1.4 후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메가더씨! 한 말씀 해주시죠! 어... 이제 전쟁은 제 손을 떠났습니다. 메가더씨! 그거 해보세요, 그거! 어... 또, 또요? 아, 해보세요! 빨리! 어... 중공군은 어림도 없습니다. 성탄절까지 전쟁을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조롱을 당한 메가더는 지구멍에 들어가도 모자랄 판에 계속해서 언론에 전쟁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언포를 시전하게 됩니다 정말 뻔뻔하죠 이렇게 한국은 북진 통일의 기회를 놓쳤고 오히려 유엔군이 한반도에서 전면적으로 철수하고 한국 정부는 제주도로 옮긴다는 극단적인 계획이 세워졌을 정도로 유엔군 전체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이게 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역사죠 더글러스 메가더는 이후에 핵사용을 건의하다가 백악관과의 마찰로 인해서 유엔군 사령관 자리에서 해임됐다고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요 이건 약간 와전된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게이 기밀이었거든요 2021년 최근이죠 이때 당시 상황이 격리된 문서가 기밀 해제됩니다 이 문서를 보면은 오히려 메가도는 핵사용에 신중한 입장이었고 페리 에스 트루먼 대통령이 오히려 핵사용에 적극적이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메가도는 대체 왜 해임되었던 걸까요 메가도가 잘하는 거 있잖아 언플 이 언플을 자기 직속상관이자 군 최고 통수권자인 트루먼 대통령을 향한 언플을 했던 겁니다 당시 트롬먼 대통령은 유엔군이 불리해진 마당이라가지고 중공군과 최대한 협상을 해서 전쟁 전영토라도 찾고자 했는데 여기에 메가더가 협상을 반대하면서 트롬먼 저 새끼 쫄고 싶기라가지고 중공군이랑 싸울 생각도 안하고 맨날 협상하려고 한다고 엄포를 했던 거예요. 이건 선 넘은 거죠. 게다가 미국같이 문민통제 즉 민간이 군을 통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민간의 통제를 따르려고 하지 않고 제멋대로 폭주하고 날뛰니까 이거는 엄청 큰 문제였어요. 게다가 대통령이 중공군이랑 대화를 하려고 한다고 저 쫄보라고 맨날 언프하면서 사실은 그 전쟁 다 말아먹은 거 자기 때문 아니야? 그리고 협상에는 계속해서 반대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중공군을 몰아낼 만한 묘수를 자기가 제안을 하지도 못했어요 한마디로 대안 없는 반대만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똥별도 이런 똥별이 없어 그래서 미국 정부는 곧바로 메가더를 날려버릴 회의를 동심입니다. 열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아무리 미국 국민들이 메가더를 지지한다고 해도 메가더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군사적인 손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암덩어리다 라고 낙인 꽝꽝 찍어가지고 만장일치로 회의만이 가결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반심 장군님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메가더가 이미 퇴임되기 전부터 한반도의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일사 후퇴로 인해서 유엔군이 서울을 내주고 밀 한 다음에 중공군은 아예 유엔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해버릴 생각으로 4차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엔군은 중공군 공포증에 걸려가지고 잼가리 소리만 나면 은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가는게 부지기수였고요. 더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한국정부를 제주도로 옮기고 유엔군이 전면 철수를 하려던 찰나 사령부 문을 박차고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땅딸막한 체구에 얼굴은 에드 헤이비스를 닮은 그런 아저씨였죠. 그는 바로 매튜 B. 리지웨이 장군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해서 위기에 빠진 유엔군을 구원해 나갈까요? 1.4 후퇴 기념일에 올라오는 다음 편에 기대해 주시죠.